문제 하나 있어요. MCL이 끝물이에요. 리플에 들어오려면 썸피에 응. 눈띄어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잘생겨서 꼽힌다. <목소리>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뭔데요? <목소리> 또 왔어요 메일이. 리플에 들어오고 싶어요. DM이 또 왔어요. 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음 다 답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남깁니다. 음. 저희가 일일이 답, 답장할 수 없어요. 특히 전화가 음. 아 진짜 리플에 입사고 싶으신 분이?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공채 영상을 만드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음. 답변을 대신하고 그죠 죄송합니다. 아! 아, 다시 한번 무릎 꿇을까요 우리? <웃음> 죄송합니다. 연락을 연락 올바로. 죄송합니다. 아, 연락을 지금 메일을 네. 못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야너왜 날로 먹어 미친 거아 <웃음> 뭐야? 아왜 날로 먹어? <웃음> <웃음> 장난 <웃음> 말씀드린 거 뭐.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음. 우리 MC 제꾸네 아, 네. 리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아. 어떻게 들어왔나가 경험을 묻고 음. 어떻게 해야된다 음.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볼까 싶어요 그것이 알고싶다? 리플 어떻게 들어오나요? 오케이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네 리플에 어떻게 들어오나요? 마태형을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마태형님 혹시 리플에 어떻게 입사하게 됐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리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면요 아, 네. 원래 있던 회사 잘렸어요 아 <웃음> 어, 원래 있던 회사 잘렸고? 네, 잘려가지고 창업을 음. 했죠 그게 리플이었어요 오 여러분들이 창업하면 돼요 <웃음> 리플에 들어오는 법 1번 창업합니다 창업. 따단 리플을 만든다! 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 문제가 뭐죠? MCN이 물이에요 <웃음> 요즘 이런 소리 안 들리잖아요 뭐마 하면 유튜브 해야겠다 아, 이런 소리 안 들리죠? 음, 음. 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웃음> 일이네? 아끝물이 회사를 하고 있네? <웃음> 끝물이라도나눠 네,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죠그근죠그렇이 그죠. 희귀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웃음> <웃음> <그게> 아니라 <웃음> 파이를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요즘 카페 하면 다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잘 되는 카페는 분명 있어요. 그죠그죠그죠 네. 그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분들 네. 어, 인터뷰해 보시죠.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아, 오케이, 가보자고, 가보자고. 일단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웃음> 주주예요. <웃음> 주제 주세요 웹포마스터 별건 없는데 별건 네. 없는데 <웃음> 그러니까 저는 알바식으로 음. 광고모델이나 음. 연기 뭐 이런걸 하고 있었어요 어 연기도 하셨군요? 그런 촬영을 하면서 알게된 피디님이 음흠. 여기 리플컴퍼니의 피디님이셨어요 썬피님 어. 말고 다른 어, 피디님 이 네. 그래서 어. 리플에서 새로운 출연자를 뽑을 때그 피디님이 어, 이런게 있는데 한번 면접볼래? 어. 해서 와서 이제 썬피님이랑 면접을 보고 아또그 피디님이 또 연결을 시켜주신 네. 거구나 한번 예, 정리를 해보자면 리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튜브는 로 좀... 어디든 음, 음. 본인의 얼굴이나 영상이 공개되어 있는 게 중요하긴 하겠다 음. 왜냐하면 그제 영상을 보고 저를 보자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또그 영상이 음. 어떻게든 그러니까 인맥도 하나의 매체인데 그죠, 그죠, 어떻게든 썸피디님한테 다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받고 썸피디님과 음. 두 시간을 즐겁게 떠들면 된다 맞아 즐겁게 떠들면 됩니다 네. 유튜브 나는미도의 김미선 씨모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리프 구독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유도입니다. <웃음> 다시 초심으로 찾아가셨네요? 어. 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도입니다. 네. 우선 네. 저는 글램에 나왔는 아, 그, 그 영상을 보시고 선피디님께서 음. 음. 그 글랜 피디님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무역회사를 음. 다니고 있었어요 아그죠 알죠 알죠 네. 이제 피디님께서 저 보러 오셨어요 음.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음.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음. 음. 전으로 돌아갈 수 없, 없을 음. 것 같은 음. 얼굴에 내비쳤으니까 음. 근데 이제 피디님한테 여쭤봤죠 어, 전남과 같은 음. 그게 안되지 않느냐 하 하면... 음. 당연하죠 <웃음> <웃음> 아, <그건> 당연한거예요아 <웃음> 손피디님 특이의 <웃음> 호흡이 저, 있죠 에이. 가능성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 계속 오셨어요 저희 있는 지역까지 음. 어, 근데 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피닝이 진짜 좋으신게 다짜고짜 음. 일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안하시고 음 그냥 차근차근 마음을 풀어주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진짜 많이 시간을 내주셨었어요 음, 몇 번? 몇 번? 네 번! 번. <웃음> 네 <웃음> 번이요? 네 <웃음> 번이요? 거의 뭐 리플의 재가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음. 어, 마지막에서 본게 어디죠더라아 어디 마지막은 사무실이잖아 아 네, 사무실에 왔어요 음. 근데 또 있잖아 구경만 음. 해라 어떤 회사인지 구경만 해라. <웃음> 구경만 해봐라. 아 구경만 해봐. <웃음> 해가지고 왔지 <웃음> 왔는데 <웃음> 응. 여기서 계약서를 떠받쳤. <웃음> <웃음> 근데 어, 진짜 음. 이런 곳이구나 음. 사기꾼은 아니구나. 음. 진짜. 음. 아 진짜 못 믿었었어. <웃음> 진짜. 왜냐하면 나이가 나이가 어린데 <웃음> 자기 빚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일하기가 싫은 거야. 아무런 대신 초기 다 당당히 회사를 무리지 했는데, 음. 오 회사 분위기도 좋고 음. 그리고 직원분들도 하기 음. 애하고. 음. 그래가지고 음. 뭐 아무튼 음.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 얼떨결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음. 끝인데요. 리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한줄 평으로 약간 살짝 정리를 하자면 리플에 들어오려면 음. 선피 눈 띄어야 된다. 어두 번째는. 음? 진검 발휘가 있어야 된아 주주랑 똑같이 갈고 있죠 지금 네, 주주도 그럼 네. 네. 아무튼 이거, 이겁니다 네. 근데 이건 패널 기준이죠 응 음, 패널 기준 패널 기준. 기준 그 직원 기준은 모르겠어 미디어에 노출이 되나요? 미디어에 어, 노출이 미디어 노출 음. 하지만 조회수도 잘 나와야 하고 <웃음> 매력이 음. 있어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하고 음.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예 미도는 여기까지였고요 미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잘 해야되셨죠? 자 그러면 유진이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일단 둘이 사이 좋으시죠? 네. 아이. 뽀도달수 음, 음, 있어요 아아아아다자 아 <웃음> <재밌다. 웃음> 이제 진짜로 하는거 아니지? 다행 <웃음> 자, 어? 자, 리플 구독자 분들한테 일단 네.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정은이 파트너 유진이에요 어 뭐야 나 제리, 제리 유진이라고 할줄 알았는데 정훈이 파트너 정훈이가 소울메이트라고 할수 있죠 어저 근데 에피소드로 할게 없어요 제가 원래 음. 비즈니스 네. 연락은 DM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저 어떤 분이 리플 컴퍼니인데 네? 뭐, 뭐, 뭐 어쩌고 저쩌고 길게 써놔가지고 어, 일단 네. 인스타를 들어갔어요 네, 네, 네. 근데 뭐 이것저것 영상이 많더라고요 어, 어, 어.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처음데 구독자 수가 많더라고요이 어, 어. 정도면 비팅해봐도 되겠다아 되게... 역시 <웃음> 아, 솔직하네요 여러분 네. 그러면 선피디님이 먼저 연락이 온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어요 그럼 바로 조회수가 많은 직캠 덕분이죠 아! 지키, 조회수가 많은 직캠 덕분이다? 네네. 무슨 영상인지 그 여쭤봐야 될까요? 조회수가 많은. 아 사실 저 정확하게 무슨 영상인지 못 들었는데 아 조회수가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느끼기에는 네네. 어 일단 키티스 러보나 키티스 러브 그 처음처럼 할때그 일단 멜빵 그 무슨 바지 이거 있는 그거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 그게 이제 조회수가 이제 네.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 썬피디님이 연락을 하신 것 같다 네 썬피디님 잘 보여라. 그게쌈페이의 그럼... 취향이 또 있거든요. 보죠? 음, 어, 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순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순할 줄 몰랐던 거지. <웃음> 미도도 처음에 그, 글래면서 아 안녕하세요 하고 나도 그냥 침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순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애가 애들이 순한 애들이 아니었던 거지. 그 음. 순해 보여라. 그러니까 말잘 듣는 것처럼 섞겨라 정리를 해보자면 <웃음> 리플에 들어오려면 일단 자신의 내셔널 계는있어라 그리고 순해 보여라. 그리고 눈, 크고 <웃음> 자아라. 눈 크고 얼굴 작아라. 눈 크고 얼굴 작아. 굉 감사하고요. 네. 아, 너무 잘 일목요연하게 선물해 <웃음> 네. 주셔가지고. 근데 지금 선피디님은 표정이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웃음> 아 자기급 들켜서 그래요. <웃음> 아니, 원래 그 사람은 자기 속만 들키면 기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웃음> 서로 속만 사람을 되게 잘 알아보잖아요. 네네, 예. 지금 자기는 뭐할 말이 되고 많을 거예요. 또 애써 자기 변호하려고 그게 아니다. <웃음> 자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잘 알거든요. 저 사람은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사람... <웃음> 유진이 것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웃음> <웃음> <웃음> 오, 좋고 아, 유진가 더말로는론 말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또손 PD님의 이쁜 거 사랑도 잘 받는 친구입니다. 아무튼 어, 잘 들었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또 사회자로 돌아왔는데. 안녕하세요. 그자 일 스토스. 저 스토스. 토스토스스 양종훈 씨. 네네. 양종훈 씨는 저랑 입사가 일주일 차이예요.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혹시 어떻게 돌아오게 되셨나요? 저는 저 친구. 네, 글램의 딸이죠. 아 글램의 딸. 저는 글램의 아들 때문에 저희가 그 소개팅 영상을 보시고 그 글램 PD 분이 계세요. 그 분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어떤 분이 문자로 이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한 20분이나 30분 like 대화하자마자 제가 하고 싶다 했어요. 아, 어 진짜로? 네 피디님이 너무. 아, 지금도 뭐 변함없지만은 너무 그 알잖아요. 그 에티투드 그 알잖아요. 촉사 같은 입술? 팍! 너 나이 놀러 가는 그래가지고 되게, 되게 저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시더라고요. 음... 아 여기 회사 한번 해보고 싶다 아 해가지고 네 보통은 먼저 연락이 오네요? 네 먼저 연락이 오죠 어떻게 연락이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마 그런 <웃음> 제이블의 이야기인좀 그렇지만 네 얘기하세요 그.. <웃음> 제, 제 영상에 대한 그.. 잘생김? 구독자들의 <웃음> 제 영상에 대한 잘생김은 말이안 되잖아요 제 영상을 대한 그 댓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음. 제가, 제가 막 악플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고 좀 예 네, 남성 출연자를 남성 출연자들의 기준은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왜요 잘생기셨는데 저저 <웃음> 저 당신 얼굴 먼저 보고 하겠다고 할 거예요 에 풍신이 요 아, 진짜예요 풍신이 말요 그게 아니라 외모보다는 약간 좀 그런 좀 유쾌함 음... 그러니까 약간 웃기는 그런 코드들이 아... 남을 비판하면서 웃기는 사람 말고 약간 그냥 자기 자체로 좀 유쾌한 사람을 약간 좀 선호하셨지 않을까 음... 음... 그게 본인 이게. 가게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잘생겨서 꽃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진짜 잘생겼는데 플 <웃음> 어. 잘생겼는데 알고보니 유 e v a p o 아주 에이. 아주 독성이에요 성이 u n t 다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서 알게되는데 이 m 에 어떻게 들어 오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그나머지출연자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한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영상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사진 이런 거 말고 영상은 있어라 그리고 자신을 충분히 그런 영상을 통해서 표현해야 된다 뭐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했고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영상 한 개쯤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전는 됨됨인 것 같아요 리플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어... 그런... <웃음> 왜, 왜 이렇게... 방밥네 <목소리> 왜 이러죠? 왜 갑자기 왜 이러요? 저는 참 터무니없어요. 안녕, 당신 좋아서요. 갑자기? <웃음> 근 아무튼 잘 섞이는 그런 유대감 그렇습니다. 리플 출연녀들의 입장이었고요. 뭔가 너무 우당탕탕한 진행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안녕.